성과 질문 볼게요. 제목이 The Secret s of My Father예요. 우리 아버지의 비밀 In 1946 A Strange Man, v i s i t e d m e a n d a s k e d a r e you m r a i m n n g e Man, g e t e r a 예. 1 g 4 6년에 A Strange Man, 이이상 r 사람이 낯선 사람 A Strange m a 당신이 김영아 씨 딸인가요? 라고 요거는 예, 직접 물어보는 거죠 음, visit me and asked 예, 여기는 같은 그 병치고요 똑같은 과거로 그다음에 이게 가, 간접 의문이 될 때는 의문사가 없을 때는 예, if로, if로 시작을 하죠 a s k if 이유는 누구야? 나죠 여기서는 듣는 사람이 나니까 예, 아, 그 다음에 I 어즈 이렇게 되겠죠. 시제가 과거라서 이렇게 물어봤던거죠 For me, this was an odd question because I was more used to being called the derm of a percol Yeah, this was, 나로서는 이것이 odd question, odd는 뜻이 좀 여러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상한, 기이한 이런거예요 um, o d d number, 그럼 이제 홀수라는 소리고요 예, 아드 알아두고 아트 퀘스천즈. 뭐 때문에? because I was more used to being called. 자, be used to ing. 되게 유명한 숙어지. 뭐 뭐에 익숙하다. 예, 과거니까. 근데 뭐에 익숙하냐면 being called. 여기가 수동태 형태예요. ing에다가 수동태니까 그러니까 동명사인데 수동태로 된 거죠. 분리려지는 것에 더 익숙했기 때문에. 근데 뭐로 분리려지냐면 The d o of a p a r h t e p a r of a p a r c o 파라코의 딸로 불렸던 게더 익숙했기 때문에, l 네. 김영 r 씨의 딸인가요라는 게 이상했다는 소리죠. 이상한 질문이 r 어요 a l 는 hall. p i r k h a a r k h a l a r k h a l r k a r h a r k h r a r a r Uh, if it's true, but your father, the man said. 이게 이제 말을 끊내는 중이죠. I'm your father's friend. 너 아빠 친구인데, 어, 당신은 you may wonder. 궁금해 하겠죠? 좀 궁금하죠? 뭐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If it's true, 그게 사실인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친구가 맞는지 모를 거다. 뭐 궁금해 할 거다. It's true. 그서 is 앞에 있는 내용. If 여기는 if라는 게 예, 어, 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쓰이는 그런 얘기죠? 그런 접속사죠. 예, if is t true인지 아닌지. If, if는 뭐로 바꿔 써도 된다? whether. whether is true인지 아닌지. 내가 아빠 친구가 맞는지 아닌지가 궁금할 거다. 하지만 음, 너의 아빠는 당신 아버지는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 중이에요 그 순간 했모보만 그렇게 말을 시작하는 순간 했모보만 I was expecting disappointing news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disappointing news를 좀 실망스러운 소식 아, 아버지 딸 당신이 김영아 씨딸 맞죠? 이러면서 물어볼 때어 뭐지 무슨 기분 소식, 나쁜 소식인가 이런 disappointing news 실망스러운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The disappointing은 예, 뒤에 있는 뉴스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죠. 음. 자, since I did not have good memories of my father, since I did not have 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of my father. 그러니까 bad memories. I I had bad memories of my father. 이거죠.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because 똑같은 거고요 At This point I was expecting disappointing news. this pointed라고 하면 안 되죠. this pointed는 사람 내 감정이 실망스러울 때고 이거는 소, 소식, 뉴스가 실망스러운 거니까. 이거를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왜 그런지를 대한 상황 설명이 나옵니다. Back in the 1920s w h e n e v e r people's a w me in the village they would say there goes the park's daughter. 예, back, 돌아가서, in the 1920s, 20s 때 여기는 1920년대라는 소리고요. 1920년대로 돌아가서, whenever, whenever, 예, 못말 때마다, 그러니까 뒤에가 음, 음, 완벽한 문장이 나오고요. 이때 뜻은 때마다인데, 예, 이거를 다시 좀더 늘려서 쓰면, at any time when, 이렇게 됩니다. at any time when. 동 네. 사람들이 사 나를 마을에서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했냐 would say 과거의 습관이죠 would say would say there 저기 고스 간다 there goes the park's daughter p a r k 딸이 가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there 같은 경우는 동사와 주어가 도치가 되는 상황 there goes the bus 그럼 버스가 간다 이런 식으로 쓰죠 네, here not there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도치가 되는데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는 다시 주어 동사 here he comes 이런식으로 there 뭐, they are 이렇게, 이렇게 주, 저, 주어가 일반 저, 저, 대명사일 때는 원래 순서대로고요 지금은 그냥 명사니까 예, goes라는 동사가 도치가 돼서 there goes the parker's daughter 이렇게 됐어요 예, 글쌍시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whenever you s e r me 나를 볼 때보다 My father was a son from a very rich family 우리 아빠는요 아버지는 아버님은 아들이었어요 from 출신 very rich family 되게 유복한 집안 이런 표현을 하죠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Instead of living the life of s o m e B he was always at the gambling house 자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Instead of living 자 오버가 눈치다니까 동명사의 living이에요 아까 disappointing 이거는 한자 분석어 living 사는 것 대신 자 어떤 삶을 살아 the life of a scribe 그때 당시는 선비 학문하고 뭐 t 그글 읽고 하는 그런 선비의 삶을 살는 대신에 he was u t s e t 어디에서 쓰 gambler's 도박집 도박판에서 살았다 줄곧 that's why he was called a parco which means someone who wins his family's fortune. 네, 그것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나온 이유다. 이때 why는 왜 그랬냐이다라는 이유라고 해석은 하지만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결과예요. why 뒤에는 결과가 나오고 because 뒤에는 원인이 나오는데 그가 파라코라고 불렸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것은 예, 네, 이거죠. 갬블링 하우스에서 살았다는 거. 늘 공부 안하고 자 그랬을 때 파라코는 여기서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그 명칭이라서 위치로 받아요 후가 아니라 위치 그 파라코라는 것의 의미 뜻은 means 뭘 뜻, 뜻하는 거냐면 이런 사람 someone who 뭐뭐한 사람 someone who 뭐뭐한 사람 b r i n this family's fortune. fortune 가족의 fortune을 ruin 한 사람 ruin은 다 망가뜨린 다 거덜나게 하는 망하게 하다 이런 건데요 가족의 재산을 탕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 저 콤마가 있는 것은 파라코라고 불렸던 이유인데 근데 그것은 해서 and i t 서이 파라코를 받는 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fortune 하면 운 또는 재산 이런 뜻이 있어요 your father has gambled away all of the money and now he's asking for more. Go and tell him that we have no more money left. My mother would tell me whenever she sent me to the gambling house. 예, 여기 엄마, 엄마의 말씀. 어머니가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데 뭐라고 하나 봅시다. Your father, 너네 아빠는 말이야, has gambled away. 예, 도박으로 돈을 다 날려버렸어. All of the money, 모든 돈을 다 날려버렸어. 이 말이 뭐예요 여기? i n s his family fortune. 이건 마찬가지인데, all of the money, all the money again, gambled away. 도박을 해서 다 날려버렸어. And now he's asking for more. 그리고선 지금은 더 원하고 있지. Asking for 요구한다는 소리예 그리고서 지금 또 돈을 더 달라고 있어. go and tell t h e 가서 말해라. go and tell t h e that. 뭐라고 말해야 돼? 접속사죠. 뒤에가 완벽해요. we have no more money. 네. we have no money. 더 이상 돈이 없어. we have no more money. 근데 여기에 left라는 말은 왜 썼을까요? 네. 남은 돈이 없어. 여기 뒤에 money를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 money는 돈은 지가 스스로 남는게 아니라 남겨지니까 보통 뭐 음식 같은 거 남기고 뭐 이랬을 때 전부 left를 씁니다 going to t e h that we have no more money left my mother w o u d tell me 말하곤 하셨어요 자또 whenever 나왔죠 At a n y time when she sent me 나를 보내 어디로 보내 gambling house 아빠가 계시는 곳에 돈 갖고 오라 하니까 자꾸 나 계시는 곳에 나를 보낼 때마다 whenever she sent me to the gambling house 할 때마다 we have no more money left 라고 가서 달하라는 거죠. 말하라고. Then my father would yell at me angrily. y e l at 그럼 누구 누구한테 소리치는 거야? Cry 같은 건데, 예, 여기 계속 우두 나오는데 이거는 예, 과거의 어떤 습관들, 불규칙적인 습관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원했다 이런 파, 표현입니다. 어? 그러면 아빠는 아버지께서는 나 나를 나한테 화나면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시곤 했다. Why did you come empty handed? 자, 돈 갖고라 권했는데 텅빈 손으로 왔어요. 텅빈 손이 empty handed 에요 핸드는 명사인데 이렇게 과거 분사처럼 만들어 놓으면 빈손 빈손을 한 이렇게 된 거죠 너왜그손 빈손으로 해서 오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why did y o come empty handed 예. 여기 명사에다가 ed를 붙이면 분사처럼 돼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bring me more money 돈을 더 가져오라고 자, when I was sixteen years old, 그런 식의 이제 내용이 흩어 가, 흘러져 가는데 이제 열여섯 살때 When I was sixteen years old, my family had already made an arrangement for me to marry Mr. Saw. So. 예, 이미 약속을 정해놨대요. Made an arrangement는 약속을 정하던데 이때는 이제 약혼하는 거예요. 미리 예약 그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걸 호, 혼약 정약 결혼 아니지 그거라 하지. 하여튼. 혼사를 미리 정해놓는 거죠. had already made an arrangement. make an arrangement는 약속을 정하는 소리인데 뒤에 보면 누가, for me, 내가 의미상이죠 to marry, 결혼을 하도록 Mr. 서와 marry 뒤에는 전치사를 안 쓰죠. 그냥 marry you, marry me, marry Mr. 서 이렇게 해서 Mr. 서, 서씨하고 내가 결혼할 것을 미리 약속을 해놓으셨다. had made, 과거 완료가 왔어요. 왜? 과거니까 더 이전에 As part of a wedding tradition, 자, 에즈는 뭐뭐로서 -so, 자, 결혼 전통의 일부로서, Mr. s u i t h s family sent to my family some money to buy new, h e s t f r e clothes. Mr. s i t s family는 그 서신인의 가족은, 자, 보냈다 우리 가족한테 뭐를? 다형식이죠? 간접 목적어 직접목적어, 우리 가족한테다가 돈을 보냈는데 어떤 돈? 이거를 예, 살 돈, 새로운 장이죠? 옷을 넣을 장을 살 돈을 보냈어요. chest는 여기서 장입니다. 자, right before the wedding day 직전 결혼 혼산날 바로 전날 my mother came into my room 내 방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길 said your father has taken the money for the chest 자, for the chest 니까그 그러니까 장을 살 돈이죠 그러니까 to buy나 똑같은 말이에요 to buy the chest for the chest 그 장을 살 돈을 다 has taken 가져가셨다 I asked to angrily, 화가 나서 How could it do? 어떻게 그럴 수있어 Such a h a r e thing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할수 있어요 Such a 혁명, such a 혁명, so y o 명 Such a h a r e thing, such a good poem, such a good boy 이런 식으로 Such a h a r e thing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화가 났죠 Why should we do now? What should we do now?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다 써버렸으니까 We have no choice, 우리는 선택할 선택이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choice 선택할 뭐 여지가 없다. You'll have to take your a u n s o l d s chest. 너의 이모의 old chest 낡은 장을 가져가야 되겠구나. My mother said. How embarrassing for the family. 아 얼마나 수취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워요. How embarrassing. 당황스럽고 추스러부끄러워 이런 거. How shaming. People would whisper. 사람들은 숙덕숙덕 할 거란 말이에요. Behind my back. 뒤에서, 등 뒤에서 막 소곤소곤 된다 이거죠. Since the first day of marriage. 결혼 첫날 이후로. Life in my husband's house. 우리 시댁이라고 보통 하는 거. My husband 남편의 집에서의 생활, 즉 시집살이 있는. It's been difficult for me. 나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고 마무리요 Your father, my dear friend. 자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서. 와 어 당신의 아버지 너의 아버님 나의 아주 친 절친인데 My father's friend continued his story. 자 우리 아버지 친구분은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He was not a gambler.도 박꾸니 아니었고 your father sent the family money. you sent the family money to the i n d e p e n d e n t fighters in Manchuria. sent 보냈다. 자, 이때는 가, 어 money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사명식이죠. 목적어 다음에 전치사 보니까 예 누구한테 독립군 독립투사들한테 가족의 돈을 보냈었던 거야 만주에 있는 독립투사들한테. He made himself look like a gambler to keep his, to keep this a secret from the Japanese officers. He made himself look 자, 자기 자신을 보이들 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거지. Gambler처럼 보이도록. 특히 뭐 하려고? 자 이것을 이것이란 돈보는 사실 이것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 from the Japanese officers 음, 일본 장교로부터 비밀로 유지하도록 도박꾼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거야 가짜로 그렇게 한 거라는 소리죠 m a y e himself look like는 이제 뒤가 명사라서 at first 처음에는 I was not sure 몰랐어요 확신할 수 없었어요 if는 역시인지 아닌지 I was not sure if it was telling the truth 그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그죠? but after w a r d 하지만 후에 I found out the truth about my father and I realized that I had been wrong about him 알아냈어 그그 사실 아버지에 대한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깨달기를 that 접속사죠 I realized that I had been wrong about it 어땠다는 거죠? 예, 내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 틀려, 틀리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ever since that moment 그 순간 이후 그 이후로 I have been p o u to be 자 이거 현재 완료예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자 뭐를 자랑스럽게 여기요? 뭐뭐인것 f r o u of being 하거나 아니면 to be 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to be the daughter of parako 와 여긴 이제 후예요 사람이니까 아까는 뜻을 말한 단어기 때문에 유치였고 p a r a o 의 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근데 p a r a o 가 뭐냐면 had t e i v e r t y t h is l i f e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had devoted his life, his life를 devote하면 바치다, 헌신하다인데 바쳤던. 예, 더 과거니까 대과거로 썼어요. 바쳤던 누구한테바쳐 인디펜던스, 독립운동에 인생을 바쳤던. 즉이 말은 이 말이 똑같아요. 희생하다, devote oneself to 어디 어디 또는 sacrifice oneself to 어디 어디 다 희생하다, 바치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has devoted his life, 그의 인생을 독립운동에 바쳤. 어떤 파라커의 딸이라는 것을 계속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ever since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현재 완료가 옵니다. 네, 내용은 좀 뭉클하지요? 네, 여러분이 정리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